이어서 SBS 뉴스가 방송됩니다. 기름때 찌든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SBS 뉴스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630명 발생했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요일부터안 주간 연요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630명 추가돼 17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를 이어갔습니다.